처음 제가 하자마자 아들어 부드럽게 합니다 하고 저희는 밖의 팀 처음으로 부산으로 팀 여행을 오게 돼서 오늘부터 이박 3일을 지내고 서울로 다시 올라갈 애정인데. <웃음> 어, 지금 흔적이 없지만 부산에 달마지옥에 있는 카페에 와서 당근 케이크를 먹었고요. 이게 세 번째. 이게 세 조각이 조금 남아있는데, 음, 오늘은 저희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웃음> 너는 어떻게 시작했니? 가짜부터 시작. 자유롭게. <웃음> <웃음> <웃음> 자유롭게. <웃음> 야 그래 그거. 이렇게 입으로 말해. 어. 여기 어. <웃음> <되게. 웃음> 소리가 녹음이 잘 되나 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보고 말해. 왜 이렇게 돼요? 야, 나는... 일단은 그 학원을 알아보기 전에 라디오 일을 했었을 때? 그냥 그때 되게 가까이서 뮤지션들 보고 하니까 는 거기 EBS에 있었을 때는 특히나 싱어친 마이토들이 저거 널 보고 싶어 이 얘기도 자연스럽게 하는, 하면 되겠다 나는 <목소리> 어, 라디오 일을 프로그램에서 일을 좀 했었었는데 거기 특히나 이제 싱어소나 이거들이 되게 많이 오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러니까 원래 음악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직접 곡을 쓰고 가사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니까 아, 나도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었고 그 때에 그냥 되게 뭔가를 만드는 일? 뭐 되게 크리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검색창에 그런 걸막 쳤어. 응. 작자, 작곡, <웃음> <하는 걸> 작자, 작곡. <웃음> 풀어서막 <잡고, 웃음> <트루즈에서> 아, <웃음> 쳤는데, 제 처음에 영화 검색으로 K-HO. 아, <그치>? <웃음> 이 아, 음. <웃음> 말해도 되는 거상관없 <웃음> <웃음> 아무튼, 이렇게 애니셜아 <A> <웃음> <A> K 거기다 썼고. 아, <웃음> 거기 온당이라는 누구나 아는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의 <웃음> 프로듀서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였고 거기에 이제 곧 열린다는 답사반에 그쵸? 그 누구야, 선생님이 음. 또 양재성 선생님이라고 또한 너무나 손꼽히는 작가가 분이었고 너무 궁금했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 안 하고 당장 전화하고 등록 신청하고 그래서 16주 과정인가? 그때로 짧은 거니까? 거기가 짧은 거 그치 그냥 한선생님한테맞쭉 1 6하고 근데 거기는 막 어, 그런, 그런 게 아니라고 음. 들어가지고 음. 수료하면 은고시하을게아니라서 음, 음, 그게 그런 게 약속된 게 없었고 음. 나도 그 당시가 음. 첫 아카데미였기 때문에 음. 뭐가 기준인지도 전혀 몰랐었고 음. 그냥 그때는 배우는 거 자체로 되게 좋았고 음. 선생님이랑 소통하는 게 되게 좋았고 음. 네. 그리고 딱히 약속된 건 없었지만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그래도 실제 가이드 곡을 쓸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게 있었고 수강생들 모두가 되게 기대했어 근데 뭐 <웃음> 있었어? 음, 이게 한 있기는 있었어 야, 그 특히나 그 이후에는 오히려 곡이 아, 아. 한몇 곡은 더됐다고 음. 듣긴 했는데 낙대에는 특히나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음. 옛날에 받았었던 음. 가이드곡을 뭐 우리 우리한테 준다든지 음. 그래서 막김조한 음. 작업했던 곡들이 음. 특히 많았고 음. 가이드, 가이드를 이제 그 사람이 부른 거 되게 음. 많아. 그걸 음. 음. 거의 다, 거의 다 발라드 연기면 보겠이다보이다 발라. 100% 발라톤. 그리고 음. 어, 그게 음. 가이드도 한번받은을거있고 누나 앨범 작업할 때그 선생님이 의뢰를 받았을 때 그래가지고 그런 거 우리도 연습상 참고고 그런 거였고 그 다음 다닌 학원이 너네도 우리, 다 우리, 우리. L 엘 yeah. 아카데미였고 yeah. 그다음에 우리가 세 yeah. 명이서 만나게 된 S 아카데미도 있었지 yeah. 어.. 그냥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정도? 아, 응. 내가 지목해? <웃음> <웃음> 야, 그러면 나는 당사님을 지목할게 음, 음,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말했다시피 13년도 9월 4일 6살때부터 일을 했는데 일단은.. 민간연구원의 미디어팀에서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 뭐지? 미디어팀? 응. 전혀 작사랑 전혀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었어 나는 그냥 정말 그 뭐지? 편집하거나 칼론 같은 거편집하거 그냥 여러 가지 일을 음. 했는데 그래도 도 잘했을 아니면 뭐기술처럼기냥 잤다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그 진로가 응, 뭔가 응, 응. 응. 그때는 이제 응. 공부를 할 생각이 있어서 걱정스러운 응. 게 들어갔던 건데, 그냥 여차저차 더라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 약간 왔었어, 응. 그때 응. 당시에. 내가 지금 응. 진학을 응. 안 하면은, 응. 어, 난 만약에 진학 하게 되면 서른 안에 하기를 따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나, 나는 워낙 어릴때부터 여진이거 좋아하고 <웃음> 대중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한 대학? 음. 그때쯤에 처음 작사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근데 되게 막연하게나? 음. 엄청나 음. 엄청 음. 작사를 떠올랐어 엄청나 음. 근데 이제 그때 나도 그때 대학생 때한번 해보긴 했봤는데 음. 음. 그때도 작고. 이제 그때는 한 개밖에 없었어 음. 그 k 문학원 하나밖에 없어서 오거를 음. 아, 그 그냥 이렇게 보다가 A하고 이 치웠어. 그냥 그때만 해도 작사라는 일 자체가. 그래. 그냥 우리는 진짜. 공부해서 대학 다니던 애들이니까. 엄청 똥그렁 잡는 얘기죠. 그래서 뭐, 그냥 말하다가, 뭐, 그냥, 그냥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음, 날 되게 음, 무료일 수 없었더라. 아. <웃음> 엄청 지루하일이어일이었고 근데 뭐야, 그, 그날 그냥 불현듯 한번. 되게 오랜만에 본문생을 해봤거든요 아, 하고 아 진짜? 그런 걸 했더니 나도 이제 앨범 아, <웃음> 그래 거기가 <웃음> 어, 제일 어, 어. 어 그때 어, 당시에 제일 뭐랄까 또 활성화된 때라 이렇게 디스코라피도 어. 되게 어 당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하여 그래서 이어서 <웃음> 하자면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이제 나도 뭐그 어. 어. 이후에 <웃음> 근데 네, 말하자면 K가 1세대였고 k 가 끝난 뒤에 L로 옮겨간 음. 수강생들이 나한테 정보를 줬어 L이 좋다 음. <웃음> 노래를 많이 준다, 준다. <웃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수강생들한테 시안을 주기 시작한 거의첫 음. 번째 맞아맞아 맞아. 어, 음, 그래. 나도 이제 거기서 수료하고 음. 너네 완전 그게 L만 5년 전이라고 맞아. 지금 2018년이니까 어, 시작, <웃음> 진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러면 한 5년 전이라는데. 야, 어, 13년이 어. 5년 전이라는데. <웃음> <웃음> 그러 그래, 이거 끝인데. 글자? 걸... 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명, <웃음> F에서 만난 게, 음. 2000... 2016년. 2 0 1 6년이야 아, 17년? 음. 6년. 아니, 6년. 6년. 년2 0 1년 어. 닭다 인문 단계 1크 닭다 인문 기어좋 어, 좋다. 그거를 이번에 보조제 먹어 <웃음> <웃음> 나는 일단 나도 한 13만 5년 전에 일을 시작했었는데, 일을 하면서. 그랬어, 그러니까 맨하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면하하다가 계속 그니까 그때는 무조건 내가 대학을 다, 그니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대학하고 당연한 그수순이 취업이었기 때문에 그때 취업이 잘 안되기도 해서 되게 어렵게 들어간 게 변호사협회였는데 그 아무도 네, 들어 직장 어, 외까지 까는 거야? 아니, 협회인데 <웃음> 변호사협회라는 거지 어딘지는 그냥 협회 많아 <웃음> 아무튼 네, 협회였는데 그래서 일이 좀 편하니까 음, 좀 익숙해지니까 내가 작은 어. 뭔가를 아, 네. 배우려고 배울러가 원래 친구를 만나는 거 좋아해서 매번 그 그러니까 맨날 맨날 친구를 만나고 <웃음> 일주일에 한삼일 <3일> 정도는 <웃음> 약속을 <다 웃음> 이런 약속을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공허한게 되게 어. 해결이 안 돼서 막 요가도 해보고 <웃음> 음, 근데 운동엔 <웃음> 취미가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얼마 못 가고 그래서 중국어를 배는데 중국어 그냥 뭐가 해결이 안 돼서 또한 번. 평일에 그냥 휴다였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그냥 놀았는데 밥 먹고 카페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너무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긴 한데 내가 아는 언니가 자꾸 나에 일어나서 <웃음> 친구가 항상 <한잔> 했다야 <웃음> <웃음> 내가 아는 언니가 자꾸 학원 다녀서 뭐 이런 이런 가 자꾸 어. 작성했어서라는 말을 전해도 너무 했었는데 그땐 드릴 때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날 그 끔찍 출근이 끔찍한 생각이 들어서 어? 나도? 했까? 왜냐면은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약간 엣지는좀 지나서 음. 생각이 있었고 작곡으로입지를 준비할까 하다가 뭐 별로만 듣지만 제가 도 피아노를 어릴 때부터 배운 거나 음악 쪽에 관심도 많았고 그때까지도 그거를 그래도 입시해서 그런 음악도 그만뒀지만 음악을 듣는 거를 되게 항상 그러니까 취미가 된거에 항상 음악 찾아 어, 듣기와 노듣가와 <웃음> 대중문화이라는 역할을 아, 아, 고르기 아, 그렇게 있어서 그냥 친구한테 그 언니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보여줘서 어, 한 그때 중국어를 배우던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달 코스를 아, <웃음> 마무리 짓고 중국어 시험까지 보고서 바로 음, L학원에 아, 그래서 어. 장사학의 거목이라고할수 있는 L학원에 아, 등록해서 그냥 회사 다니면서 병행 하고 있었는데 또 거기도 다니면서는 그냥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서 10개월 코스인데 아 그냥 일단 확실치 않지만 뭐 그걸로 한 번에 작사를 먹고 싶을수 있는지 없는지는 알수 없는데 아 그냥 그돈다 그다 쓰고 다 그냥 일터가 대비를 못 하더라도 그냥 안 해보면 소울 것 같아서 이심정 아까 정말 이탄사파에심정을 하니까 차라리 마음좀 표렸던 거 같고 처음뭐 쉽거나 그 것도 전혀 없었지만 그래서 10개월을 맞췄는데도 뭔가, 뭐, 곡을 계속 주제로 가는 게 쉽지 않아서, 나도 F학원에 어떻게 아름아름알아서 등록을 해서, 여기에 단계 이상도 받았고 그냥 거기 계속 계속해서 이어오게 돼서, 지금까지 하게 됐어. 맞아요. 응. 넌 처음에는 진로 라기보다 약간 응. 뭔가 일상을 환기하는 데서 캐미 작, 공허했어. 그러니까 마음에 어. 뭔가 채워지지가 그래 직장이었니든 그러니까 <웃음> 어 그때는 난 직장도 조금 되게 편한 일도 편했고 어. 직장 사람들도 되게 좋았고 주위 많은 사람 많고 친구를 만나는 좋고. 그러니까 응. 한풍두풍 모아서 몇달 하면서 여행 다니고 음. 먹을 거 먹고 막막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그걸로 아, 이렇게 맨날맨날 맨날 돈을 벌어서 여행만을 나그로 살면 사면 하는 음. 것인가? 라는 게그 당시에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지금은 그게 얼마나 값진 삶인지 <웃음> <웃음> <웃음> 알고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지금 와서 그러니까 나중에만 생각을 하니까 나도 대학할 때 10만 원 음. 수업을 복수정리했는데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너희 취업 준비하지 말고 작사나 해라라는 말을 했었지만 나는 작사가 작사를 내가 작사를 쓴다고 아, 가사인가 노래가 대학 가사지? 근데 노래 누가 부를 건데 불가능하잖아? 진짜 맞나? 그래아 그러고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적었는데 같이 수업을 들었던 친구는 그 말을 들은 거를 같이 생각하 아예 기억도 못 아, 하는 보면 내가 그래도 음. 이거를 연주해 서 음. 두고 있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얘기를 해보면 <웃음> <저는> TV를 <웃음> 보통 <웃음> 많이 보는 애들도 아니고 노래를 보통 오. 많이 들는 애들도 아닌 게 나가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열명이면한명 <웃음> <웃음> 알까 말까 하는 오. 얘기를 다 알아들으니까. <웃음> 맞아. 그게 일이 된게참 좋지. 그냥 너무 그 제일 즐거운 거는 내가 무대, 뭐 가, 가수 무대 같은 걸 보고 음악을 듣고 뮤비를 보고 예능을 보고 TV 드라마고 이런 게 일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된다는 거.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뭐 전시회를 보고 이런 거. 뭐 회사를 알면 제일 공모했던 거 중에 한가? 내가 좋아하는 일은 음. 한 하는 일 회사 일에있어서한 번에 일해게 되는 게 없고 음. 오히려 <웃음> 일이라는 게. 음. 어. 우리가 어렸을 때한 번에 이해줘서에일이라는한우리일 어렸을 때한 번에 일해줘서 한번도 일해줘서 한 번에 일해줘서 리 번에 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고는이이걸 해야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는그 친구는 이 친구는 그냥 이 두개 이상은 담임 친구들인 <웃음> 거고 거의 아, 작발 한반기 생기기 아, 초반? 때의 아, 경험한 기수라고 할 수가 많아요. 그치, 우리가 어떻게 그, 그, 옮겨서는 1기였으니까 셋이 왔었을 때는 그래도 작발를 시작할 때에 음, 가장 기술로 흡수가 학원인다것 같아요. 원래 그 어깨에 정사자가 어, 아니고서야 공문이 아닌 에 우리도 사실 돕받을 때가 없고 <웃음> 어,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그 서진 작사가님은 탑승을 <웃음>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하셨다고 하는데 탑승을. 팝송을... 골라가지고 정해놓고 그걸에다가 음. 한글말을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학원에 가가지고 강사로 계신 분의 말씀을 들은 거 그런 노하우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꿈꾸다가 그런 시스템을 접한 거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학원들이 빼요. 우리가 말했던 K나 그 L이나 F 외에도 빼 나가서 <웃음> 골라서 <웃음> 응 결수 있는 되게 학원 소개 방송 <웃음> <웃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는 <웃음> <웃음> 어, 하고 싶으면 방법이야 <웃음> 그렇지, 방법이야 <웃음> <진짜>. 맞아 무슨 <웃음> 뭐 그런 것도 많잖아 나는 작사가다 공모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공모로 이모에서 음 조금 우어가기가 음 어려운 <웃음> 게 있기는 음 <웃음> <맞아. 웃음> 나 그때 학원에서 지금가 너무 친한 <웃음> <진상한> 는 <거? 웃음> 그 어. 말했던 그그를 뭐, 대상으로 있었는데 아, 그것도 열어보 살때보살 때. 그데 부인공이 그러그 자기가 떡준히 그, 알아서 와야 돼. 그러니까 사를 음. 계속 할수 있는 음. 거는 그러니까 작사를 계속 한다 이고 목의를 음. 그 계속 먹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 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이 없는 요 하는, 음. 음. 하는 데뭐잘안된다든말요 진짜 꾸준히, 꾸준히 하는 게. 이거 그냥, 이거는 되게 버티는 놈이 이는거거 어, 버티는 놈이 하는 거야. 버텼어. 모든 일이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버틸 힘이 없는데, 이건 버틸 수 있어. 그게 <웃음> 우리 인생의 <그런 웃음> 공통점이야. 다른 거는 그냥 어, 되게 끈기였고, 도기였고 요즘에 열식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막 되게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올림픽 같은 종목 막, <웃음> 막 보니까 요즘 열심히 막, 내가 슈트트레일은 뭘 해? 아, 나는 그거는 출발도 못하고, <웃음> 저도 안죽것 <좋을>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러나 어, 계속 계속 할수 있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일을 <웃음> 찾아온 찾아 거지. 조금 <웃음> 늦게나뭐맞 아, 그냥, 그냥 항상 컨텐생각 짜는 거네. 빨리 왔으면은 이렇게 못 버텼을 거라 빨리 내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왔으면 응. 대학교, 대학교 때그 교수님 말을 듣고 바로 내가 작사를 시작했어 그러면나 아, 뭔가 취업을, 취업을 응. 다른 길을 기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 리가 없고 음. 그런 말을 한번 해야 되긴 할것 같은데 <웃음> 우리가 막 이런 걸 녹화를 하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런 짓이 <웃음> <웃음> 막, 우리, 막, 자기애가 되게 넘쳐난다거나, 우리가 되게 지금 대단한 위치에 와 있다거나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라, 막, 100곡, 200곡, 500곡 등록까지는 되게 대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는 사실 2018년도 상반기까지 많이 나온 다음에 이제 서른에서. 너무 더실스로온거 아니야? 개수는? 어, 일단, 우리 위치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웃음> 굉장히 상반기 상반기 때까지 한 서른 서른 여개 정도 발표가 되겠지? 그래, 우리가 각자 있지, 각자 그래, 나온 거를 그렇지. 다 합친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에 비한다면 굉장히 생자 축자신인이라고할수 있지만 우리끼리 되게 자위를 할컨텐츠가 필요했고 북토사야 되니까 우리 이거 왜 하는 거야? <웃음> 어 우리가 기록도 좀 하고 우리 <웃음> 기쁜 우리, 날들 <웃음> 우리 재미차고 <웃음> <웃음> 어. 노는이 <목소리도> 뭐라도 하자 이래서 <목소리도> 그렇지 어차피 만나는데 <목소리도> <요거네>. <목소리도> 뭐 작사에 관심있는 사람이 있다면 공유도 좀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사항...사항 쉽지 않여자 야, 이미 아까 다 깠어. 13년대 몇 살인지 다 나왔잖아. <웃음> 그래. 우리 또래 여자들의 일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취미에다 직업이 된 사람들의 소소한 이야기쯤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면, 단계단계의 단계의 정체성을 찾으면 될것 같아. <웃음>